자, 오늘은 A코드의 슬래시 코드들을 배워 보겠습니다 자, 음, 지금 계속 슬래시 코드 강의를 하는데요 슬래시 코드를 왜 쓰고 또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슬래시 코드가 나왔을 때 어, 그냥 슬래시를 떼고 치거나 넘어가지 말고 전부 칠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A의 근음이 바뀐 코드들 A의 슬래시 근음 코드를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코드는 라가 근음이기 때문에 6번줄을 치지 않고 5번줄부터 치면 되겠습니다 5번줄부터 이게 A코드죠 그음이 이제 하나씩 A의 스케일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A슬래시 B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음이 이도가 b 니까 C니까. 자, C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 코드를 잡았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5번 줄 개방현에 C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네 개가 다 나란히 어 2 3 4 5번 줄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줄은 치지 않고요. 이게 A/B가 되겠습니다. 손이 크신 분들은 손가락이 좀음좀 음, 좀 잡기가 좁을 수가 있어요. 손이. 그럴 때는 한 손가락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다 누르시고요. 대신에 1번 줄은 치지 않습니다. 1번 줄은 치지 않고 가운데 네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1번 줄이 들어가면은 A 코드가 아니라 다른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 가운데 네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이게 A 슬레 P입니다. 또는 A 슬레시 P 손가락 네 개. 이때는 1번 줄을 쳐도 됩니다. 그 다음음에 a C 샵 C 샵은 a A C s h a A C s h a C 라는 코드는 없습니 a C a C 샵 C 샵이여기 p C sharp C C C a 코드를 이렇게 한 번에 다 잡습니다. a 는 물론 가운 a 이세 줄이기 때문에 어, 그 1번줄은 역시 치지 않아야 되겠죠. 1번줄은 치지 않습니다. 5번줄부터 이게 A 슬래시 여기는 A 여기는 슬래시 C샵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줄은 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스트러밍을 하다보면 은 1번줄이 들릴 수가 있으니까 어, 이 손가락을 1번 줄에는 힘을 주지 않고, 1번 줄은 살짝. 그러니까 여기 음, 3번, 4번, 3번, 2번 줄에만 힘을 주고, 1번 줄은 살짝 떼서. 보세요. 소리 나죠? 나죠? 나죠? 1번 줄안 나죠? 예. 이렇게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줄을다 눌렀지만, 이일번 줄에는 힘을 빼서 가운데 두, 세 줄만 소리가 나도록 이 상태에서 슬래시 C# 한만더 하면 되겠습니다. <놀람> A 슬래시 C#. 그다음에 A 슬래시 D 할 차례죠. D는 개방 현 4번 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A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4번 줄을 개방합니다. 이때 5번 줄이나 6번 줄을 건 저음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엄지로 살짝 막아주고 5번, 6번 줄을 엄지로 막아주고 이렇게 4번 줄개방현부터 치면 되겠습니다. 손모양은 이게 A를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남으니까 좀 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A 슬래시 D는 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게더 편할 것입니다. A를 잡았다가 A를 잡 이렇게 잡았다가 검지를 떼는 거죠. A 슬래시 D 그 다음에 A 슬래시 E는요. 음, 여기 4번 줄에 E 프래시 b 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A 코드를 이렇게 잡고 1,2,3,4번 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이때 검지가 5번 줄을 살짝 대서 뮤트 이게 a 2 입니다. 근데 좀더 저음 줄을 이용하고 싶다면 그러 6번 줄을 치면 되겠습니다. 6번 줄을 치면 되고 이럴, 이럴 때는 그냥 6줄을 다 치면 돼요. A코드 잡고 5번줄부터 치면 그냥 A코드고 6번줄부터 치면 은 A-E가 되는 것입니다. 손모양은 똑같습니다. A-E A 엄지로 A-E와 A를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엄지로 6번줄을 소리 나게 안 나게 했다가 나게 했다가 안 나게 했다가 나게. A a -E, A. -E. 자다음음에 a 슬 A s F a a 슬래 p F s F a 은 s a 코드 입장 s h 는 p 도음입 s h a p p i s h a p p i a p Epishap e p i a p Epishap e p i a 어, A코드를 A 슬래시, F샵은 그냥 F샵 마이너스 f 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F샵 마이너스 F 또는 A코드에서 6번 줄에 F샵을 잡으, 잡으셔도 됩니다. 자이 모양은 그 재즈 코드 화성에서 보이싱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메이저 모양 A코드에다가 위쪽 6번 줄에 근음을 추가하면 은 마이너 세븐이 돼요이 음을 이용한 마이너 세븐. 그러니까 A코드 였는데 6번 줄에 6도를 파샵을 추가하면 F샵 마이너 세븐이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슬래시로 표현하면은 A 슬래시 F샵 코드가 돼요 A 슬래시 F샵. 자, 그 다음에 A 슬래시 G라는 코드는 없고요. 아, 세븐 음, 코드에는 나오죠. 자, G를 배우겠습니다. 자, G는 여기 있죠. A 슬래시 G, s o 근데 A 코드는 여기 있죠. 손을, 아까처럼 A 코드를 한 손가락으로 잡는 법으로 A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 s o 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1번줄은 치면 안돼요. 1번줄은 들리지 않게 이게 A 슬래시 g 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5번줄은 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소를 잡은 손가락에 살짝 누워서 5번줄을 막아줍니다. A, 여기는 A 코드 잡고 슬래시 G 1번줄은 들리지 않게. 아까처럼 여기 1번 이 손가락을 눌렀을 때 1번 줄에는 좀 힘을 빼서 이렇게 약간 들어주면 돼요 소리가 안나죠 네 이게 A 슬래시 G 그 다음에 A 슬래시 G 샵 G 샵은 G 바로 옆에 있죠 역시 이 상태에서 손가락만 바꿔주시면 돼요 역시 5번 줄은 들리지 않게 음, 솔샵 이렇게 됩니다. 다시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근음을 슬래시 근음을 라서부터 라, 솔, 샵, 솔 이런 식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A 슬래시 /G, G# A 슬래시 G, A 슬래시 F#, F# 마이너스 7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A 슬래시 E 6번 줄, 그 다음에 A 슬래시 D는 4번 줄부터. 4번 줄 개방시키면 돼이 상태에서 손가락 모양은 A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5번 줄막아주검지로 6번, 5번 뮤트, 4번부터 A 슬래시 D, 그 다음에 A 슬래시 C 샵, 여기죠. 도샵. A 코드는 한 손가락으로 1번줄힘 약간 빼서 소리 안 들리게 A슬 C샵 그다음에 A슬 S P 역시 1번줄안 들리게 A슬 S P 이게 어려우시면 손가락 4 개로 연달아서 연속으로 A슬 S P 다시 A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A. A. 샷, A. A. 샷, A. -E, A. A. A. A. 에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슬 A. 시 A. A. A. A. A. A 슬래시 D 그 다음에 A 슬래시 C 샷 A 슬래시 B 또는 손가락 네개로 A 슬래시 B A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